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손 교수 최샤입니다 아직 이 차례 아니야 넌 잠깐 나와있어 오늘의 작품은 추적하는 사자 렌가입니다 참고로 위 영상은 저번 영상 카직스 편과 이어집니다 카직스 편을 혹시 못 보셨다면 한번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조회수 좀 많이 올려주세요 첫 작업은 뼈대에 근육을 붙이는 몸매 만들기로 시작합니다 렌가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냥꾼이기 때문에 3대700은 거뜬한 근육량으로 만듭니다 어우 대흉근 봐라 다음은 피부 작업입니다. 클레이를 얇게 펴서 랭가의 피부를 덮습니다. 이전 영상들과 다르게 주의할 점은 옷이나 가죽갑옷이 올라갈 부분은 해당 색에 맞춰서 피부 대신 덮습니다. 몸에 달라붙는 옷은 검은색 그리고 전강의 가죽갑옷은 갈색입니다. 옷은 반드시 근육질의 몸매가 잘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갑옷을 입혔을 때 완벽한 핏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죽갑옷 작업입니다 약간의 리얼리티를 위해 인조가죽을 사용했습니다 다리에 들어가는 가죽갑옷 위치에 인조가죽을 감쌉니다 팔에도 가죽보호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김에 팔도 같이 해줍니다 영상 후반까지 가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가죽을 많이 구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팔다리 방어구들에 디테일을 넣습니다 붕대가 운 것처럼 모양도 되고 갑옷을 고정하는 끈도 넣습니다 아닌가 신발끈인가? 그냥 신발끈이라 칩시다 신발끈 위로 남은 방어구 디테일을 넣습니다 가죽이 끝나는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덮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 작업 전 사전작업으로 클로에 뼈대를 붙입니다. 다음은 오른쪽 다리 작업입니다. 오른쪽 다리에만 철갑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갑을 만들어 닦고 무릎가옷을 만들어 붙입니다. 무릎가옷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반드시 양쪽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왼쪽 다리 작업입니다. 왼쪽은 로마시대 검투사 같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왼쪽 부분만 검투사 치마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허리가옷 차례입니다. 앞뒤로 허리에 들어갈 파츠를 만들고 허리를 감쌀 가죽을 재단합니다. 비대칭인 다리와 다르게 허리가 붙은 대칭입니다. 따라서 양쪽으로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세부장식도 추가하면 더 좋습니다. 허리띠는 다른 색의 가죽을 씁니다. 색이 다채로워야 보는 맛이 있습니다. 없다면 집에 남는 가죽벨트를 잘라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제 꼬리를 만들 차례입니다. 벨트 뒤쪽으로 꼬리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고 가죽장식으로 꼬리를 꾸며줍니다 꼬리는 약간 봄바람 휘날리듯 자연스럽게 휘어줍니다 다음은 클로작업입니다 아까 사전에 붙여놓은 뼈대에 클레이를 덮어 모양을 잡아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클로는 렌가가설수 있도록 지탱하는 제3의 발이기 때문에 휘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어깨방어구입니다어깨방어구도 다리처럼 양쪽 디자인이 다릅니다 뼈발톱이 달린 디자인과 가죽만 있는 디자인을 잘 참고해 양쪽 다 만들어줍니다 혹시라도 두 디자인 중 어디가 더 어렵냐고 물으신다면 이거만큼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왜 얼굴 디자인 들어가서 날 힘들게 할까 그래도 보인대로 만들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에 디자인이 예쁘잖아요? 뼈발톱은 최대한 크고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랭가를 어깨깡패로 만들어주는 확실한 수단입니다. 다음은 상체 갑옷 작업입니다. 랭가의 넓은 등부터 시작해 갑옷판을 만들어 붙입니다. 주변으로는 머리와 머리카락이 가리기 때문에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각이 잡히게 만들어줍니다. 갑옷 부분이 다 완성되었으니 도색을 할 차례입니다. 에나멜 페인트로 어깨와 다리 방어구를 포함한 금속으로 된 모든 부분을 도색합니다. 이렇게 도색하면 망치로 내려쳐도 멀쩡할 것 같이 튼튼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은 클레이이기 때문에 살살 다루셔야 합니다. 이제 랭가의 중무기인 칼을 만들 차례입니다. 뼈를 갈아서 만든 것 같은 칼날을 먼저 만들고 손잡이와 보호대를 만듭니다. 손잡이 주변에 붙어있는 뼈발톱들은 이후에 붙일 예정이니 이대로만 만들어놓고 잠깐 건조시킵니다. 어깨 방어구를 올리기 전에 남은 장신구를 만들 차례입니다. 가죽으로 양 어깨와 가슴을 가로지르는 장신구를 만들고 아까 만들어놓은 어깨 방어구를 장착합니다. 이제 손가락을 작업할 차례입니다. 양손 중에 비교적 쉬운 왼손부터 먼저 손가락을 만들고 오른손은 아까 만든 칼을 붙이면서 칼을 쥐고 있는 손가락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손가락이 끝나면 칼날에 뼈발톱을 붙여 손과 칼을 같이 마무리합니다 발가락에 발톱도 만들어 붙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랭가는 원종이 고형인과 동물인데 이 친구도 발바닥 젤리가 있을까요? 야 오늘 랭가 발바닥 젤리 만 만질수록... 선수 이제 머리카락 작업입니다 랭가 머리카락은 레개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길게 닦고 끝에는 뼈조각을 붙입니다 이렇게 길게 닦은 머리를 총 5개 만들어 머리에 붙입니다 저번에 볼리베어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털 작업은 노가다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한땀한땀 한땀 만드는 것이 답입니다 머리카락을 붙이고 난 뒤에 가죽으로 장식을 붙여줍니다 가죽 작업은 머리카락 이후로 더는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짧게 따은 머리를 다섯 개 만들어 붙입니다 머리에 쓰는 가죽끈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정면으로 렌가의 머리를 만듭니다 렌가는 카직스와의 혈투로 한쪽 눈에는 안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의 색은 각각 다르게 붙여줍니다 반대는 인조가죽으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 전부 클레이로 만들어줍니다. 마무리로 턱수염에 장식만 붙이면 랭가의 모델링 작업은 끝입니다. 하지만 저는 랭가의 살벌한 느낌을 내기 위해 칼에 핏자국을 칠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추적하는 사자 랭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부속품들이 다 모였군요. 이제 랭가와 카직스가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봅시다. 아이소핑크로 된 팔입니다. 여기에 은박지를 끼얹으면 제가 원하는대로 지형을 조형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굴곡으로 전체 지형을 다듬어줍니다 이제 코르크 클레이를 사용해 흙같은 바닥을 만듭니다 무대가 많이 넓다보니 바닥작업은 상당히 오래걸렸습니다 코르크 클레이도 꽤 질겨서 하는데 손을 많이 흡사시켰습니다 이안에 대소나 녹색 코르크 클레이로 들판도 만들어줍니다 다채로운 분위기를 위해 약간의 그라데이션도 넣었습니다 자연과 같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바위도 넣고 부서진 나무들도 넣었습니다 자연물의 작업 포인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마치대가 등산을 하다가 이 장소에 도착했는데 차가운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이 느껴지던 그게 핵심입니다. 이제 디오라마용 풀을 이용해 좀더 깊이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모형이기와 바닥용 풀을 여기저기 깔아주면 배경이 완성됩니다. 바닥용 풀은 미리 깔아둔 바닥 그라데이션에 맞춰서 톤을 맞춥니다. 마무리된 배경에 맹가와 카직스를 올려놓으면 정글 최강자의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사냥감 냄새가 나는데 찾았다! 이 짐승아!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볼까? 날볼순 없을 거다. 내가 두렵지. 공하를 두려워하라 야생 속의 숙적관계 렌가와 카직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제 채널이 개설된 지 1주년 된 기념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작품을 다시 만들어봤습니다 저의 10대 시절에 마지막을 담당했던 작품이고 그때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오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의미있는 작품이 나오도록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공예가가 되겠습니다.